안녕하세요 건강하게 노래하자 보컬살롱 백호입니다 여러분 호흡에 관한 이야기를 할때 호흡을 밀어주어라 라는 표현 많이 들어보셨죠? 반대로는 지르지 말아라 터뜨리지 말아라 라고 하죠 그렇다면 호흡을 밀어주라는 표현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오늘도 역시 제가 알기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호흡을 밀어준다라는 말의 정확한 의미는 무언가 저항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 저항도 없는 허공에선 밀어준다라는 표현이 불가능하죠. 이렇게 호흡에 저항하는 무언가가 있을 때 밀어준다라는 표현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호흡에 저항하는 물체는 무엇일까요? 바로 성대입니다 성대가 벌어지지 않고 뒷부분까지 꼼꼼하게 잘 닫히게 되면 호흡은 쉽게 빠져나가지 않고 자연스럽게 밀어주는 느낌이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성대 접촉이 잘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호흡을 부드럽게 밀어주지 못하고 뚝뚝 끊기게 사용하면 십중팔구는 외부근이 보상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때는 글라이딩을 이용한 연습이 아주 효과적입니다 1도 5도 1도 혹은 1도 8도 1도로 호흡과 음이 끊기지 않게 글라이딩으로 움직여 주는 거예요 그럼 한번 연습해 볼까요? 믹스 보이스로 연습하고 싶으신 분들은 어 발음으로 연습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어... 식으로 말이죠. 벨팅으로 연습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 발음으로 연습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이 아, 아, 아, 이 아, 아, 아, 1도 아, 아, 이 아, 아, 아, 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템포를 너무 지키려고 하지 마시고 최대한 부드럽게 밀어주시는 거예요. 밀어주실 때 몸을 숙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벨팅으로 하시는 분들도 너무 크게 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자연스럽게 저처럼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하나씩 연습하세요. 스쳐도 같이 해주세요. 쭉 밀어준다라는 느낌으로 지르지 마시고 부드럽게. 믹스 보이스로 연습하시는 분들은 두 성으로 넘어가는 게 당연한 겁니다 숙이면서 끝까지 밀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도, 8도, 1도 글라이딩입니다 역시 남 자, 분들 먼저 시작할게요길게 밀어주셔야 돼요 그램과 입모양 유지하시고요 더 강한 소리로 벨팅하고 싶으신 분들은 트라이 해보셔도 돼요 블이딩만 끊기지 않게 부드럽게 쭉 밀어준다라는 느낌으로 몸을 숙이는 것도 잊지 마세요 쭉 너무 강한 소리를 의식하지는 마세요. 중요한 건 호흡을 밀어주는 느낌입니다. 자연스럽게 쭉 밀어주시면 돼요. 자, 발음. 유지하면서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영상은 호흡을 밀어준다라는 표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글라이딩 연습을 통해 호흡 조절이 잘 되고 나면 결국 다이내믹을 조절하는 감각도 아주 좋아지게 됩니다. 그러니 틈틈이 연습해주시면 꼭 좋은 결과 있을 거예요. 아직 흉성과 두성이 믹스되지 않으시는 분들은 우선 글로탈과 라이트 믹스 보이스부터 연습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건강하게 노래하자 보컬썰롱백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